I s r o down the i n s t e a p a t e i s a n a r i s t u r e t h a t i d i d n t h a n t to c e e 요즘 뭐써 평소에 일할 때똑같거 쓰지 뭐 커피 라고 뭐라고 싫은 백시 나는 브러쉬로 모공을 채우는 것보다는 그냥 스펀지로 뚱땅뚱땅. 뚱땅뚱땅 아, 파여서. 음. 근데 지속력은 훨씬 더 브러쉬가 긴것 같아. 내가 느끼 근데 이것도 취향, 취향 차이인 것 같아. 음. 기분 다. 뭔가 엉덩뚱땅 하면 더착 붙어 있을 것 같고. 음. 좋아, 좋아. 세게! 세게? 팡팡! 팡팡! 뭔가 베이스 메이크업을 얇게 하고 싶은데 사진에서는 이렇게 두꺼워야지만 잘 나오잖아. 사진 사진이 그치 그치. 그치. 영상은 아니지만. 피부가 응. 얇은 부분까지 두꺼워버리면 진짜 텁텁한 응. 느낌이 나는데 응. 피부가 얇은 부분은 얇, 얇게 깔고 피부 두꺼운 부분은 두껍게 깔았을 때 괜찮아? 어 괜찮은 것 같아. 머스테브 스판 레이저 컨실러 펜슬 라이트 베이지. 이게 진짜 짱이야. 아, 이거, 이거 진짜 짱이야. 너무 잘 써. 특히 애교살 아래 다크서클 밝혀줄 때나 음, 나는 눈썹 그리고 라인 정리할 때아 맞아 그럴 때 진짜 잘 써. 그때 원했어 맞아. 컨실러는 요거 나스의 크리미 컨실러. 오늘 메이크업의 컨셉이 뭔가요? 오늘 투명하고 음 투명 맑고 맑고 깨끗한 한듯 안 한듯한 뭔가 스킨케어 느낌으로 하고 싶어. 음. 요즘에 막 프로필도 다 엄청 깔끔하게 찍잖아 맞아. 나 원래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약간 오, 그런 느낌 맞아 맞아 눈썹결 나, 살리고 맞아. 색조 거의 안 하고 음. 그런 느낌 아이라인도 생택하더라고 진짜 딱 이목구비가 돋보이게 사진 색감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그런 사진. 그럼 내가 좀 푸르게 찍지 않나? 응, 음, 음, 맞아. 요즘 좀 유행인가 봐. 어, 왜 이렇게 갑자기 쿨이 유행이야? 파란 필터 시험부터? 음, 하얀색과 파란색 양으로 보는 느낌. 넥스트 레벨 노래 꽂혀가지고. 음. 출근할 때마다 다섯 번씩 듣고. 뭐야, 그게. 그 노래 알아? 에스파 넥스트 레벨. 이번 신곡 나온 거? 어, 이따 가면서 틀어줄게. 알았죠. 내가 좋아하는 팡팡 소리 나네? 응. 음, 들길게 어, 팡팡. 우리 허술점 이에서 두들겨야지. 응. 오래 가지세요, 팡팡. 이렇게. 내 얼굴을 이렇게 뚱, 뚱, 뚱, 뚱. 두들수 있거든? 응. 남은 메이크업 해줄 때는 이렇게 못두어기겠어 약간 좀 조심스러워져. 음, 나는 좀 세게 뜯은겨 근데 이게 스펀지라서 아프지는 않거든? 음. 약까 시원하네. 붓기 빠지는 느낌이래, 받는 사람 붓기 빠지게 제가 도와드릴게, 이렇게 팡팡! 아. 말안 하고 치면 좀 놀라실 수있을까 아. 팡팡! 아. 아, 그때 그 파우치 그대로 아직도. 진짜로? 어. 하나도 안 바꼈어? 아, 불 파우치? 어. 신상 이지로 페리페라의 오일 캡처 쿨링 파우더 너무 귀엽지? 진짜 귀엽다 여기 안전캡 아, 하나 더 있어 가루야? 응괜찮어 어, 너무 좋다 음. 실제로 시원해? 그 브러쉬가 시원한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파우더가 시원한지 모르겠는데 어. 브러쉬가 시원한 것 같아 습기 용납 못해 오늘 비 와가지고 밖에 습기 장난 비왔어비 엄청 많이 없어 아까 진짜? 썰나기처럼 진짜로? 어. 어쩐지 그래서 아침에 좀 해가 안 들더라. 잠실 쪽이 진짜 많이 왔어. 얘는 페리페라의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둘숨의 음영 날숨의그함 이거 사용해줄게요. 시원해. 신기한 게왜 시원할까? 쿨링 약간 민트가 어? 들어가 있나? 시원해져? 진짜? 어와 손으로 콕 찍어서 콕 했거든. 시원해져? 진짜 신기해. 한번 해봐. 우와. 아 이거 한번 해봐. 이거 진짜 신기해. 그로시로하지 마봐. 진짜로. 오. 콕 찍어봐. 어? 뭐지? 아닌가? 음... 심리적 효과인가?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로? 아니야. 많이 뭉쳐? 어, 시원한데 어 건조해져? 촉촉한 건가 파우더가? 좀 뭉치고 밀리는 것 같아 <웃음> 근데 다른 건 모르고 진짜 시원해서 신기해 뭉치고 밀려? 어. 아 내가 실험해 보려고 이렇게 너무 많이 얹었나 보다 브러쉬로 썼을 때 괜찮아? 혹변나 나처럼 손가락 꼭 찍어서 실험해 본 사람도 있으면 밀린다고 꼭알았어내 영상에다가 <웃음> <몰라. 웃음> 손. 볼 양쪽에 하나씩 밀려서 손가락까지 <웃음> 살짝 밀고 해, 거기만 음. 딱 헤어 톤에 맞는 컬러가 좋아? 아니면 약간 반톤이나 한톤 밝은 컬러가 더 좋아? 나는 딱 맞는 거 내가 약간 흐리게 생겨서 그래 <웃음> <웃음> 어? <웃음> 내가 약간 흐리게 생겼잖아, 음. 이목구비가 음. 그래서 반톤이 밝아지면 더 흐려 보일 거 같아 아 조금 이질적이지 않을까? 아, 또그 취향 차이니까 근데 또 사진을 봤을 때가잘 어울리시는 분들도 있고 재밌다 코앞에서 보니까 응? 음? 유튜브 찍는 거를? 어. <웃음> 그러니까 나, 뭔가 남이 메이크업하는 거가까이 처음 보거든 어. 아 그러네 어. 눈 삼각존 매우 중요하죠 눈 삼각존 음, 음영을 생각보다 길게 빼시네요 아 그럼요 아. 사진이니까요 그렇죠, 아, 그렇죠. 재밌다 사람들이 이래서 보는 거구나 유튜브를? 그러니까 뭔가 유튜브나 남이 메이크업하는 거 사람들이 나 메이크업할 때 쳐다보거든 구경하거든 친구들이 어오 깊어졌어 <웃음> 아, 깊어졌어 우물야 우물 우물이라고 <웃음> 멘트 짱이다 <웃음> 그다음 이거는 클리오의 샤프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카카오 브라운 아 간지러워 난 점막할 때참아야돼아 간지 간지 아, 눈물 날것 같아 이런 뭔가 카카오 브라운처럼 뭐. 엄청 밝은 브라운으로 빼주면 길게 빼도 과하지 않아서 좋, 좋더라 음. 오늘 음영감이 좀 깊은 메이크업인가봐요. 오 언니 언더 앞도 해주는구나. 응. 나는 흐려가지고? 아프. 아프. 흐려. 아, 날씨가 흐리다고? <웃음> 아, 날씨가. 내, 내 눈이 약간 흐려가지고? 나는 오히려 좀 잘못하면 눈이 너무 커 보여서 이상해 보여. <웃음> 너는 너무 부리부리해서 이상해 보 너는 눈이 없어. 크잖아. 그래서 이상 이상해, 나는 그렇게 아프라면. 나는 그런 거안 해도 큰 사람이 너무 부럽단 말이야. 어, 귀여워. 다해줘더 길게 돼. 해주세요, 더. 더 길게 해달라고요? 응. 응, 정말. 딱 좋아! 지금 딱 좋아! 딱 좋아! 더, 더, 더, 더, 더, 더, <목소리도> 어리아 됐어, 됐어, 어리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딱 좋아! <웃음> 그리고 뷰러는 요거. 디어달리아. 색깔 이쁘다, 로즈골. 아, 근데 원래 항상 시시도를 썼거든? 어. 시시도 쓰다가 이렇 바꿨는데 얘가 훨씬 좋아. 약간 점 찍는 메이크업도 사실 유행하잖아. 응, 음, 맞아, 맞아. 언니는 점을 만약에 찍는다면 어디에 찍고 싶어, 얼굴? 아눈 밑에 입술 이미. 언니는 어울려 이거 이게 너무 흐려가지고 한번뭐 자꾸 다 흐리대요. 이렇게 찍어야 어머, 돼. 어머 어머 어머 외려워. 어머 어려워 <웃음> 어머! 제 2의 자아가 튀어나올 것 같아. 점 찍었어. 아 <웃음> 이거는 더툴랩의 속눈썹. 속눈썹 가닥으로 몇 가닥만 붙여줄게요. 오늘 들이 우리 맨날 시켜. 아, 나는 마스카라 하고 안 하는 거 진짜 다르다. 여기는 다르지 다르게 다르지 거. 어. 오 달라 여기는 붙인 거, 여기는 안 붙인 거 차이 있죠?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커요 언니 근데 진짜 예쁘다 그수 괜찮지? 어, 난 길이감 이거 괜찮은데? 이게 나한테 제일 맥시 어, 잘 맞아 좀 비집고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오 맞아 살짝 좀 비벼주면서 폰을. 이게 위에다가 붙이면 너무 점막에서 뜨고 맞아. 너무 점막 가까이 붙이면 눈이 아프단 말이야 피로해서 딱그 중간에 그 애매한 그 수풀 사이에다가 붙여야 된다고 맞아. 나는 그 밑에 붙여 원래 속수썹 못해, 아 연결하는 거죠. 근데 제일 자연스러운 건 그렇게 비집고 사이사이 붙이는 거예요 마스카라는 롬앤의 한울픽스 마스카라 롱앤블레. 약간 뭉쳐주듯이 지그재그 안에서부터 손에 진동 온 것처럼. 징. <웃음> 남은 양으로 애교살 그림자까지. 언니 진짜 애교살 잘 그리는 거 같아. 하도 많이 그려봐가지고내 얼굴에다가. 애교살 자. 그리고 이거 두 번째 컬러. 죄송해 너무 부스럭 부스러. <웃음> 아, 아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그리고 눈꼬리 빼줄 때 엄청 자연스럽게 빼주기 좋아요. 이글립스의 소프트 브라운인데 너무 짙은 브라운이 아니라서 가볍게 연장 그림자처럼 빼주기 괜찮아요. 언니는 눈 음영에 진짜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거 흐려서 그런. <웃음> 베이스는 별로 안 해. 장마 계속 내려 너무 흐려. 나는 그렇게 분위기 있게 생긴 사람이 너무 좋아, 은은하게. 난 너무 사나워. 은은하네 언니, 너무 예쁘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리액션 장인인데? <웃음> 음, 너무 예뻐. 나안 버리면 하고 이렇게 고데기. 네. 살짝 가기 전 욕심 생겨가지고. <웃음> 모노핑크 블러셔 살짝. <웃음> 살짝. <웃음> 하다 보니까 또 욕심이 또 생기네. 하이라이터 <웃음> 야 <좋아해>, 그냥. <웃음> 아, 아 그러면 다 하는 건데? <웃음> 하는 김에 해, 다. <웃음> 이 정도에 다시 풀매 됐어. 아 원래 꾸안꾸란 진짜 꾸몄을 때 나오는 거야. 아 알았어 알았어. 알죠 알죠. 응. 안녕. 우리 허 실장 차 타고 갔다. 멋있어 나나 나. 나 어운전한는 여자 멋있어. 아! 빵빵 빵빵 깜빡이 찰칵. 깜빡. 깜빡. <웃음> 누가 깜빡이라 찰칵하고 <깜빡하고> 기나. <웃음> <웃음> 비켜세요 살짝 비켜세요저 스튜디오에 도착했어요. <웃음> 아까 집에서 볼 때보다 여기가 훨씬 더있고잘 보이네. <웃음> 이제 헤어랑 하고 이제 촬영하려고요. 안에 붙인 머리 있어가지고 맞아. 짱짱하다, 볼륨. 아, 맞아. 평상시보다 길이 좀 짧게 했네? 아, 나좀짧았어 그치? 우리 허실장 이 디테일 보소. <웃음> 어, 이쪽 돌려줘. 이렇게. 이렇 어, 아,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맨날 네. 아 정머리 똑같은 거 아니다, 지겨워. 급소. 그 세상 아 사람들이 이거 보세요. 우리 언니 이렇게 잔머리 잘 어울리는 거 보세요. 우와, 이거 다 허실딱 거지. 우와. 360 어라운드로 내 걸로 다 모시고. 아, 360어라운드360어라로 감히. <웃음> 이상한데? <웃음> 잘못 챙긴 것 같은데. 만 내가 돌려줄게. 아, 어, 언니가 돌려렇게 이렇게. 아, 예쁘다. 이렇게. 어때? 어, 괜찮아. 끝. 뭔가 하트 이런 거 있잖아 아니 뭘 <웃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뭔지 알지 잘못 배운 거 같은데? 그지 뭔지 모르겠지 내가 진짜 시집 전까지 빨리 머리 길어서 붙치 머리 뗄게 내인생 스타일리스트 존다 <웃음> 존다 수직할 때도 너한테 다 보고 돌다치도 너한테 보고 반사! 반사! <웃음> 잔머리를 이렇게 고정을 안 해놓으면 응. 얇고 적잖아. 응. 그래서 움직여, 제멋대로. 어? 난 오히려 잔머리 연출을 좀 빡세게 고정한다. 응. 오 귀여워! 응. 귀여워! 이렇게 응. 더 내려서 뿌리를 잔머리 연출 잘라야지, 뭐. 잔머리 코트를 해야지. 근데 커트는 보통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놓고 난 상태에서 해줘야지. 진짜 이 디테일이 원래 메일하는 스타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커트를 살짝 하야지 <웃음> 너무 예뻐. 귀여워. 뭐야? <웃음> 뮤비 갈게요. 어디서 많이 보는 비건데? 오, 코이야 무서 무서 무서 무서. 뻔뻔뻔 뻔. 나 겁나 청순하게 나와. 그렇게 하거나 툭 내리던 거둘중 하나야 될것 같아. 옷이 떠가지고. 어, 예뻐요. 어이. 언니 완전 예뻐. 표정만 다양하게 하면 될것 같아, 그 각도. 아, 어쩔 수 없이 인가 오, 봄인가 봐, 나쿨 너무 보고 싶은데. 안 되겠어. 아 너무 예뻐. 아 근데 옷이 애매해가지고 너무 옆에는 옷, 옷이 안이쁘다아 지금 지금 이 각도 이 각도 최고야. 포즈에 그렇지 못한 다리 <웃음> 어, 너무 이쁘다. 완전여리여리하게 나온다. 진짜 하셨하고생하어요고생하셨고생하셨습니고생하셨고고생하셨고생하셨 <목소리도> <목소리도>